그거 알아요? 부자들은, 이면 넣고, 이거 안 한대요. 그만. 면만 넣고, 이거 버린대요. 우리는. 아, 안에 부스러기? 우리는, <웃음> 이거 한 다음에 다 털잖아. 근데 부자들은. 어, 부스러기 뺀다, 이거? 이거 안 빼고, 된다고? 그냥 면만 넣는데요 우리는 다 털고, 뭐. 털어넣야 되는 거 이거, 이 이거까지 하잖아, 우리는. <웃음> 그지들 그지들 <웃음> 주먹 가위보 이렇게 보이게 아. 가위바위보! 아. <웃음> 가위바위보!